십니까 필봉농학대포스입니다 요즘 좀 많이 답답하시죠? 예. 하지만 저희들 필봉에서는 그래도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제 25회 필봉굿 온라인 축제로 진행을 합니다. 예. 어 지금은 필봉야류라는 시간입니다. 네, 예, 필봉이 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답하게 좀 지내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하고 또 유쾌하고 흥겨운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연해줄 단체, 단체는요. 난장엔판이라는 단체입니다. 예,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난장엔판의 신나고 흥겨운 공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적으로 아니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인지 코로 나온 놈인지 몰라도 고놈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잔뜩 잔뜩 쌓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서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그 코로나인지 고놈이 바로 빨리 종식이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봉마을 굿 온라인 축제 공연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보시고 근심과 걱정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덜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비록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주곤이, 박건이, 박건이, 주곤이, 주곤이, 박건이, 박건이, 주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공연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그 넘어서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와 격려의 응원을 해주시면은 저희 난장엔 판이 좀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하,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해 보는데 신명나는. 판국공연 그리고 누가 누가 잘하는지 개인 놀이 그리고 재미난 재단과 못들어진번아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까지 한번 쭉 이어가 보는데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단 붙여라! <놀람> <놀람> 놀 것이 아니라 요번에는 누가 누가 잘하는지 이제 개인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거 뭐냐 화려함 하면은 소고놀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소고놀이 한번 봅시다. 장단 붙여라. 아이씨. Okay.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얼마나 잘하면 근데 좀 웃어라 좀 웃어 아이고 그러잖아 이렇게 빨리 뒤집고 뒤집고 하는 것이 전문 용어로다가 자반 뒤집기라고 하는데 우리 온라인 상으로 여러분들이 못볼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앵콜을 한번 더 해볼까 하는데 온라인 너어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웃음> 그렇지 온라인에서 앵콜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만 더 보여줘 여러분들 힘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앵콜 미친나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돌아버려서 안 되겠어 자 수고했으니까 인사 네 하하 자 끝났으니까 들어가 얼른 네, 일로 가야지 일로 이리 가 이리 하고 자꾸 돌아더니 이제 돌아버리겠어 아이 그나저나 요번에는 우리 사물놀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설 장군 놀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준비됐어? 아좀 무서워 그리 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창단 붙어라자시고시고 아이, 아이, 아이고 하다시고 아이, 아이, 아이고 날렵하다 날렵해 어 깜짝이야 아주 죽였다 살렸다 한다 아주 자 아이고 깜짝이야 어또 빠르네 어. 好 잘했어 그려 아 이렇게 우리 단원만 놀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입방정망 떨 것도 아니고 요번엔 내가 한번 재주를 부려보는데 바로 번하렸다 장단 붙여라 아이고 러니가 나왔나 하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어. 뭐 붉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얀 그릇게승승승장 돌려가지고 궁금해서 나도 올라와봤지 예 좋습니다 응. 아니, 그래서 뭐 나는 속에 없어? 그냥 가? 아니지요 이왕 올라온 김에 응. 뭐 떨어지게 한번 타주십시오 그래요. 어쨌든 이줄권 이렇게 줄류에 올라왔으니까는 응. 여기 뭐 사람들 뭐 저쪽에 무관중인데 관중이 있네. 그래요. 무관중인데 <웃음> 어. 관중이 있어. 어 그래요. <웃음> 저쪽에도 그냥 무관중인데 관중이 있고 어디 그냥, 어디. 어 있어 아, 그냥. 아 저기 한만명뭐 있어. 아 마음 속으로. 어, 마음 속으로 <웃음> 어. 그렇지. 아이줄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인사 한번 드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아이씨고. 전원거 궁중 줄놀이 계승자 박혜승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이 아, 요즘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생방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날 분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오긴 했는데 이쁘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셔? 아, 워낙에 꽃미남 아니요? 아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아니 그게 <웃음> 아니고 멀리서 보면 꽃미남이라고. 하여튼 <웃음> 것들이 <웃음> 말고 <웃음> 어? 그 본면 드라마에 일정 들어가 보는 것인데. 아고 그 땅에 있다가 줄이 올라오보니 어? 관객은 없고 어? 응, 카메라만 열댓개 있네 그래. <웃음> <웃음> 어, 예. 그의 가슴 또한 두근 두근 뛰는데. 아이고 하여 줄을 거의 나가려하니 이 장이 어려웠던 것이야. 헌데 박수소리가 댓글이 적으면 장이 어렵고 그렇죠. 댓글이 많으면 장 또한 가벼운디 아, 뭐. 그 장단 한번 슬쩍 굿거리로 맞춰놓고 뭔가 보는 것인데 장단을 여어놓고 가보자 아씨구라 아 왜 그리오? 그래도 간중 조금 있는데 박수라도 좀 치든가 그냥 <웃음> <웃음> 박수들 좀 치면서 에이. 봐요 원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은 여기 조금 생겼는데 멀리니까 <웃음> 좀잘안 보이지? 에. 혹시나 여... 그 핸드폰 들고 있으면 유튜브도 한 번씩 붙여봐요 카메라... 아시. 에. 이쁘게 찍어주는 거 여보시 어른산다 어른산이 박수를 못 치는 이유가 있었네 왜?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는데 어떻게 박수를 쳐? 거봐 <웃음> 요즘에 다 기술자들이요 그리워. 어떻게 두 개의 눈도 보기 힘든데 어? 세개 눈으로 봐 그렇지 어? 어? <웃음> 어쨌든 예 <웃음> 그 박수도 그냥 그랬죠라고 받았으니까 한번그의 나가 보는 것인데 발쓰고 창단 살짝 올려놓고 가자 발쓰고 Oh! Ah. 세수까지 거의 나오긴 거의 나왔는데 어. 오랜만에 공연해서 그런지 무섭네. 아이고 나는 두분봐 소금 머했 쇼. 아이 그나저나. 그음에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통 공연물이 싹다 없어지게 생겼어. 아이 그러게 어. 말이지. 아니 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강한 나라가 강한국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문화가 싹다 없어질 판이니 그 큰일 났지. 아니 뭐 큰일이죠. <웃음>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코로나고 뭐고 그냥 다 이기고 독감이고 뭐고 그냥 싹다 잊어버리라고 어? 내가 오늘 신나게 한번 저까지 또 건너가 보는 것인데 아시고 어, 코로나도 이길 것이야 자진머리로 가자 아프네. <웃음> 아, 이, 그, 나, <그나저나>. 나, <웃음> 어 디, 가, 파 요, 거기 가, 아, 마음이 아프다 아, 프다이 말, 이, 요, 그래 가, 이, 가, 이, 이, 이, 가, 이, 가, 이, 아이 그나저나 말이야. 예. 아이 줄꾼이또 이런 그런 방정맞게 돌아다니다가, 어? 응. 궁댕이가 한 동네가 두 동네 되게 생겼어. 아, 아이 그렇지. 거여번에는 그두 발을 살짝 모아가지고, 어. 그 토깽이 슝 내를 한번 내 보는 것인데. 어시고. 그 토끼 한 마리가 산으로 들러 계곡으로 그냥 껑중껑 중뛰어넘어 가는데, 어? 아 내가 토끼인 줄 알았어. 갑자기 무거워 보인다.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웃음> 나는 저 끝까지 그냥 어. 한 방에는 못 가고 못 가고 그냥 벌쩍 쩍 한번 뛰어고 있다가 보는 것이네 알고선토끼토끼야아알고 도끼 사뿐 잘 네. 넘어가요 아이 그나저나 응. 나는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박수도 받고 그래도 지금 이래도 주는데 자네는 카메라도 안 잡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대요 어,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그래도 페이는 내가 더 많이 받는데 힘들다 그렇죠 <웃음> 아무 말 해도 <웃음> 네. 근데 무관중이라서 페이도 적어졌어 아니 페이가 네. 적거나 있거나 그런 문제는 두번 치고 좀 네. 박수나 치면서들 보셔 그리에, 그래, 이제 좀 페이가 나오네, 아, 그리에. 그래. <웃음> 어, 그렇지. 아니요 그래? 어른사니 에? 그게 아니고 에이. 온라인 넘어서는 에이. 아주 관중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해줘야지 내가 하, 하, 확인하면서 하지 그래. 아, 그래요. 그렇죠 다음 에이. 공연 때부터 어떻게 에이. 되겠죠 나도 그 스마트폰 하나 들고 해야 되겠구만 그렇지 그래. 헌데 말이야 아유로 그럼 또 자꾸 서서만 다닐 것이 아니고 아니고 내어 보내는 거 여기서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어. 가서 이렇게 그럼 가서 돌고서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아, 철철철철 아, 철철철 아따. 아프네. 어디가? <웃음> 몰라. 그래. 아. 어? 괜찮아. 내건튼튼해서 괜찮아. <웃음> 아, 뭐 그렇죠. 아유로 그럼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다리를 한번 슬쩍 올려 보는 것인데. 어이. 아유로 걸어 올라가더라. 아이 박수진 촤. 응. 아이고, 어른산이 네? 많이 편해 보여. 요 여기 편해 보여. 예. 니들, 이, 렇게 와서 만져, 봐 나는 뭐, 가. 아이모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다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야아 그래요? <웃음> 어, 세상을 다 가진 이사람 아이고! 아하! 편해 보인다! 거기 주무시는 답이오 저기 먼 산을 쳐다봤자 다 필요없어 어? 저기 하늘을 딱 쳐다보면 은 세상이 다내 것이오 아 뭐! 근데 저... 타령으로 가자 할수고. 아이고! 하 할쏘! 잘한다. 잘한다. 예, 네.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 박수 소리랑 함성 소리가 안 나면은 돈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고. 그렇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웃음> 야, 저기 조용하네. 아, 저긴 입석이요. 입석이야? 어,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도 박수는 치지. 어디서 도대체 어딨어? 네. 아하, 저기 있네 어, 키가 좀더 컸어야지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 <웃음> 그리야, 어? 헌데 말이야 아유, 로 그럼 또 그냥 앉아서 다닐 것이 아니고 아니고 내 요번에는 거 재기차기 놀이를 한번 또 들어가 보는 것인데 어이? 그 어떤 사람은 밑에서 재기차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나는 여 위에서 그 재기가 없어가지고 어. 아유 발을 가지고 코로 한번 그냥 차보는 것인데 코를 찬다? 하여고식그잘 차면 코차기가 될 것이고 어. 못 차면 아프지 뭐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에이 장단. 자진 말이야 어이. 자 네, <웃음> 저쪽에 계속 봐줬으니까 이쪽도 저기 사진 찍으실 분 있으면 빨리 사진 찍어 시간 없어. 어. 아니 갑자기 포토 타임을 한다고? 이 긴박한 시간에 아우리 전동놀이가 이런 타임이 없어가지고 어. 인기가 별로 없었던 거야. 아, 어. 그래도 빨리 찍어. 그래도 어른 산이 이쪽도 한번 더 봐줘 그러면 기다려. 어, 가고 있어. 이야. 이물도다 포즈가 점점 좋아집니다. 어, 어, 아이 그아 멋있습니다. 넘어가자 히리야 좋다. 아, 이번에는 거 어. 허궁제비 한번 들어가 보는 곳인데 에, 허궁제비는 궁중에서 제비가 많이 날라다니는데 꼭 이렇게 날랐다고 하더라고 헌데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더이 올라가니까는 어. 알아서 드려주시고요 우리 난장예판과줄꼽 밖에서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할시구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코로나 꼭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코로나 꼭 이겨냈시다 화이팅! 화이팅! 시골! 화이팅! 시 자! 맞습니까?